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궁금한 거한 가지가 네. 있어요, 소장님. 아니, 그러면, 음. 그, 남자들은 뭐, 열의 일곱 정도는 뭐, 보통 코뼈가 이렇게 한쪽으로, 예, 비증경망껍증이 있는 한쪽으로. 왜 그래, 자, 있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아, 이제 왜 그렇게 됐냐도 되게 궁금한데. 아, 뭐, 그거는 원래 사람이 왼쪽, 오른쪽이 다 크기가 틀리지 않아요? 남자들이 음. 그 학교 다닐 때 부자스럽게 놀다가 공에 맞고 주먹에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외력에 의한 어떤 음. 변형도 있고요. 음, 그렇겠죠? 비염이 생겼는데 음.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좀 쉬었잖아. 그러면은 이 용불 용설이라는 게 음. 있잖아요. 그래서 음. 잘 쓰는 쪽을 더 키우고, 잘, 약한 쪽은 더 쇠퇴시키는 음.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아니, 그, 어? 그, 그러면, 수장님, 음. 단지 비염을 오래 그냥 방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코뼈가 힐수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 정말 아, 제가 또 개발한 어, 네. 코. 에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쓰고 비중격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코로 숨을 잘 쉬니까 콧뼈가 제대로 자리를 잡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은 살아 있으니까. 아그렇 그렇죠 죽은 게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의 몸이 어떤 환경에 계속 적응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렇죠. 요지가 있으니까 아 말이 되네요. 교정을 했어요. 그런데. 규정 이 철사를 푸는 순간 음. 그때부터 원리치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음. 어떤 외력이 없어지면 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는 하 항상성을 음. 우리 몸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맞죠? 그 항상성에 관환경을 만들어주는 음. 거. 그래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데 음. 환경하면 외부 환경, 자연환경 생각하는데 음. 내몸 안의 환경을 음. 좀 제대로 음. 느끼고 직시하고 알아보자. 아,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코로 숨을 잘 쉬는지 음. 사람들은 음.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코로 숨을 쉬는지 몰랐다는 거지 입으로 음. 숨는 맞아요, 숨을 맞아요. 숨을 그런 분 계셨었잖아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예,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 평생 그렇게 만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원래 으래 그래 되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코로 숨 쉬는 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음. 알아보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음. 물을 입에 머물고, 음. 머금고, 음. 음. 이렇게 한1 0분은 있어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답답하다. 음. 아, 입을 막 벌리고 숨을 쉬고 싶다. 음. 그러면은 아, 내가 코호흡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그냥 쉽게 알수 있습니다. 10분이나 있어야 돼요? 아니 음. 한 5분만 있어도 되는데 아, 5분만 있어도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답답한 정도가 음. 10분 정도 할 정도까지 견딜 수 있으면은 음. 뭐 그럼 어, 이제 그거는 코로 음. 어, 호흡이 잘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분만 돼도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어, 답답한 사람들은 잠깐 동안 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10분 정도 해보는. 음. 그래서 내코 멀쩡하다 음. 한번 실험해봐라. 코골이 소리는 들어봐라. 내 네. 코는 물 마시고 견뎌봐라 오늘 아, <웃음> 굉장히 또 중요한 팁이 나왔어요 내 코가 네. 어,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음, 음. 어, 그걸 아시려면 물을 머금고 어, 몇분 정도 내가 있는지 한번 시간 한번 재보시면 10분 이상 되면 정상 음, 음, 10분 이상이면 정상 음, 코를 네. 잘 호흡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코가 문제가 있다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Thank you.